나도 이제 예수님을 기다려요. 수란사무엘도 기다리고 있었지. 여기서 듣고 있어요. 말씀하세요. 기다려요. 기다려요. 내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기다려요 손을 사무엘도 기다리고 있었지 여기서 듣고 있어요 말씀하세요 기다려요 기다려요 내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 나의